만약에, 되나?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웃음> <웃음> 왜 갑자기 자신감이 네. 없어져? 네,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네. 네. <웃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빵두 번째 시간 왔고요. 오늘 해볼 거는 조금 특별해요. 바로 요 대만의 흑참기름과 한국의 일반 참기름. 민호 씨는 이제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건 처음 름죠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참기름인데 고소한 참기름. 뭐 이게 이제 색깔도 다르고 네, 어. 흑참깨, 흑참깨로 네.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직접 방앗간 같은 데 가서 짜내지 않는 이상은 아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건데 대만에서는 요게 좀 되게 대중적으로 요리할 때 쓴다고 하는데 음, 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 참기름 같은 경우는 좀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주거든요 참기름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마지막 감칠맛을 낼때 쓰는 재료여서 요리, 그리고 무침, 소스 같은 거에 마지막에 넣어 특정 기류 같은 경우제 제가 또 공부를 해왔죠 찍기 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병 색깔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따라 하는데요 색이 확실히 진해요. 에이. 그리고 맛도 좀 강하다고 하네요. 에이. 그리고 좀 다른 게 이거는 요리에 중간에 넣어서 같이 이거 좀 꺾어서 하는 거라고 하네요. 약간 이제 식용 식 대신 이걸 넣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설명해요거는좀 몸을 음. 따뜻하게 해주는 좀 성질이 있다고 하네요. 아, 겨울철에도 보양식. 네, 이걸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좋다고 하네요. 아, 네, 네. 이제 따가 이제 사용해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참기름 한번 맛을 봐야겠죠? 진짜 아, 특참기름 한 번. 너무 더어 <웃음> 어, 맛이 확실히 달라. 맞아요. 어, 그래? 근데 이거는 좀 일반 참기름보다 좀 묵네. 확실히 진하고 좀 세네. 이게 어이에나았지 어, 어. 이따가 이제 <웃음> 이걸로 이제 요리를 해볼 건데. 이거로 만들 요리가 뭐냐? 네. 바로 마오지판. 죄송합다그서 만들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는 요리가 이제 흑깨 참기름 가지고 하는 요리죠? 네 맞아요. 네, 네 생강 맛을 좀 강하게 내야 되는 거. 다 썰었어요, 생강? 네다 썰었어요. 다 썰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달은 팬에. 네. 마무집판 완성입니다. 네, 냄새가 확실히 좋아요, 이거. 네. 아 진짜 어, 요리하면서도 냄새가 진짜 굉장히 했어요. 이거 이미 한번 또 짰고, 이거 또 네, 이제 다 같이 시중의 아, 시간을 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전편에서 반찬 3종 먹어봤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불을 안 사용해서 한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향기는 향, 향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 없구나. 맞아, 그렇지. 약간 진짜 생강이나, 어 참기름 이런 거 참기름이. 진짜 대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 요 유일하게 말해. 지금 팀이고는음식이로 <웃음> 요리가 다 끝나고 이제 먹어볼 시간이 왔어요. 요번 요리는 흑 참깨 기름으로 만든 어. 요리입니다. 그치, 그치. 아, 이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민호 씨가 오메이션 하겠다면서 아주 열심히 응. 촬영했는데. <웃음> 비주얼이 사실 좀 좋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어, 이흑 참기름을 네. 넣어가지고 만든 요리예요. 음...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 먹는 참기름. 예, 네, 그치, 그치. 그치. 요거입니다 요거. 네, 요거로. 진짜 요거로. 흑 흑색이네? 어. 참깨 이름. 그치 흙 참깨로 짜낸 기름인데 맛이 좀다르요요 어, 이걸로 이제 많이 보고뭐 하면 이제 냄새도 막새거 저희가 이제 요리를 만들었는데 기대를, 하면, 되나?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웃음> 왜 갑자기 자신감이 네. 없어져? 네,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가이이 내가 닭가슴살이 아니라 닭다리살 연한 걸 사왔거든? 응. 근데 고기 닭고기 식감이 닭가슴살이 됐어 그래도 <웃음> 이제 저희가 우리가 원래 콘텐츠가 항상 통조림을 먹는 거였잖아요 그때가 행복한 거였어 <웃음> 아니, <웃음>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아이, 쉽지 않을 고 진짜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재밌긴 해 재밌긴 생각해. 했는데 어, 부담감이 <웃음> 굉장히 떠들었네 <또 그렇네. 웃음> 어. 맛이 진짜 후참 기름맛이야 그러니까요. <웃음> 찹쌀에 거야. 기름을 섞은 맛. 그러니까. 이번으로 인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기 전에는 무조건 연습을 하고 <웃음> 와야 돼 <웃음> <이게 웃음> 너무 우리가 한 번에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다음에는 우리 만들어지는 음식 먹어. 뭐. 대만 요리 맛있는 거좀 추천해주세요. 만드는 거 말고 만들어진는 거. 야, 우리가 이번에 <웃음> 함으로써 많이 깨달았으니까 <웃음> 다음 시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된다면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더 맛있게. 아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은... 약간 담백한 걸 좋아해요. 아 그래? 이번, 괜찮아요. 이번 시간도 좀 유익한 아, 늦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좋은 재료 가지고 <웃음> 이런 요리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거 자취 경력은? 한, 자취 경력은 학도 어, 요리예요. 범기스도 한번. 왜 범규 씨? 범규 씨. 범규 음. <웃음> <웃음> 음. 진짜. 음 요리사 현민호 아니 내 생각에는 민호가 이유식을 만들다 보니까 간을 다, 다, 다 약하게 하는 거야 아 사실 이런 거 강남 가서 이제 아니, 그리고 한 그릇에 3만원씩 아, 3만 3만 왜 흑창기름 해가지고 아까 건강에 좋다는 건지알것 같아 진짜 음. 그런 쪽으로 나는 맛이야 뭘만한다 뭐 조리가 문제인 거지 아니, 근데 맛이 있어요 범기 범위... 그래. 싸다 아, 맛있으니까 계속 먹잖아 밥범기도 그? 맛있고 민호, 마이... 거... 거... 민호 범기가 많이 배고팠나? 허겁지겁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또 흑참기름으로 한번 민호가 나쁘지 않게 요리를 하긴 했어요 네, 일단 재료도 좋고 흑참기름도 괜찮은데 이게, 이게 다, 닭, 네. 닭고기여가지고 이게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닭고기에 닭고기를 <웃음> <잘> 찹쌀에 <웃음> 또 흑참기름 이거 되게 아, 요리는, 쳐고, 요리는 잘 됐어요 <웃음> 여러분 요리는 네. 네. <웃음> 잘 됐고 밥도 네. 잘 됐고 다됐어요 간장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어요. 네,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이 너무 약했지.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맛을 모르긴 하니까. 맹맛에 네, 맛. 그게 맹맛으로 먹는 거막 완전 다른 맛. <웃음> <요리를 웃음> 완전 다른. 이맛 <웃음> 그대로. <요리를 웃음> <요리를 웃음> 요리를... <웃음> 비교를 좀 해야 돼. 될... 그 같은데 처음 그걸 좀 알아가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종 해봤다는 거에 의미를 주는 요자 그러면은 우선 두 번째 폭발하는 거 여기서 맞추고요 맛있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완입니다 이번에 영상 열심히 찍긴 찍었는데 결과물이 예상보다는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대만에 저희가 직접 갈 수, 가서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예, 찍어보고 싶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우선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